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새로 공개된 솜브라의 떡밥에 대해서 알아보자마자 새로운 떡밥이 풀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 풀린 떡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저번 시간에는 바스티온 2-54라는 것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유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시나 다른 떡밥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바스티온으로 도라도 맵속의지구라트 내에 프로토콜 솜브라 라고 적힌 디스플레이에 접근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목소부호가 들립니다 이를 해석하면 sqofjfbnitizwgdxsdo라는 문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자를 전에 보냈던 었 곳에 이메일을 보내면 나오는 이 문자를 스컬 문자와 대조하여 해석하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여 나오는 이 문자에서 특수문자를 제외하고 영어만 나열해보면 이런 알파벳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키로 사용하여 모스코드를 해석해보면 access www.lumerico.mx라는 알파벳이 해석됩니다 앞에 access를 제외하면 한 사이트의 주소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 우측 하단을 살펴보면 아래 전화번호처럼 보이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직접 걸어보았으나 국제선이 아니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연결이 안되더군요 아무튼 누군가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영상을 확인해보면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말들은 스페인어로 5, 2, 4, 1, 3, 23, 4, 14, 8, 6, 18, 18, 17, 23, 21, 18, 15입니다. 이 뒤쪽에 11개 숫자에 대해 해독을 해본 결과 take control 이란 문자가 나왔습니다. 이 문자를 좀 전에 들어간 사이트의 주소 뒤에 붙여서 들어가보면 익숙한 폰트와 컬러가 나오고 이런 긴 문장이 나옵니다. 이를 좀 전에 사용하지 않은 앞에 5, 2, 4, 1, 3을 사용하여 해독하면 다음과 같은 스페인어가 나오는데요 이를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보면 지금껏 솔저의 대사에서 추측해볼 수 있었던 루메리코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루메리코의 직원 중한 명으로 로그인이 되며 사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이메일부터 살펴보면 이 이메일의 첫 번째 이메일 내용은 루메리코의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통보메일 같군요 그리고 두번째 메일은 루메리코의 기술부 총담당자가 지금 이 이메일의 주인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뭔가 회사 데이터 부분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보아 솜브라가 회사 데이터를 손해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메일은 직원 중한 명이 계정 주인에게 보내는 메일인데요. 루메리코의 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의 트래픽이 이상하게만 자꾸 올라간다고 이 점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페이지의 소스코드에 있는 이 주석을 바탕으로 이런 주소를 발견하였고 많은 유저들이 소스코드의 암호화 과정을 역추적하여 루메리코의 대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이메일에는 추가를 사용하라던지 에스포로 기계가 고장났다던지 배달 담당과 나눈 이메일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였던 루메리코 사장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에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오는데요. 이는 바로 솜브라로 추정되는 이들이 보낸 메일입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솜브라가이 사이트에서 본격적으로 해킹을 시작하고자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루메리코사의 홈페이지의 뉴스페이지에는 한 가지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루메리코의 사장인 기에르모 포르테로의 부패로 인하여 도라도의 갱단인 로스무에르토스에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레딧의 한 유저가 이러한 사이트를 발견하였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이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마야의 달력표기인데요. 이 마야의 달력 주기표를 이용하여 해석하면 1, 57, 1, 51, 51, 7, 5, 1, 6, 5, 5, 6, 51, 51, 56을 숫자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대 마야 숫자로 변환시키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고대 마야인들은 현대우리랑은 다르게 20진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숫자는 흡사 모스부호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모스부호를 도출해내면 다음과 같은 모스부호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문자열을 해석해보면 'execute a 스 t a 어택이라는 문자열을 얻을 수 있었고 어김없이 루메리코 사이트 주소의 슬래시 뒤에 이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또 어디선가 본듯한 사이트가 솜브라의 마크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스페인어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11월 1일에 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왔으며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보안 시스템을 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장의 이메일에 3개의 이메일이 새로 도착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보안 총책임자에게 온 메일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바로 11월 1일에 있는 로스 무에르토스가 선전포고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슈카르사와 계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에서 언급할 리우 데 자네이루는 실제로도 존재하는 곳이지만 오버치 안에서는 바로 루시오의 고향으로 시메트라이 코믹스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물론 코믹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시카르의 악행과 강제 집행으로 마을이 전부 불타고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이지요. 이 만행은 루시오와 시메트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사건에는 루메리코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여간 기업들이란. 그리고 마지막은 마누엘이라는 회원과 나눈 메일이었습니다. 이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마누엘이란 회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요청으로 기에르모에게 자금을 보냈고 그 자금은 바로 내일 사용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자금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보안 총책임자라는 이메일에서 아이디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사장인 기에르모 포르테로의 아이디가 g 포르테로 인걸 생각해보면 손쉽게 아이디를 도출해 낼수 있죠 그렇게 아이디와 좀 전에 링크로 도출한 사이트에서 볼수 있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어드민 권한이 있는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스 무레토스가 예고한 11월 1일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는 손브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이 루메리코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폭로하였습니다. 내용에는 루메리코의 사장인 기에르모 포르테로는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사비로 마구마구 사용하였으며 공무원 매수, 뇌물 등 많은 부정부패에 참여하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에 확인해 보았던 보안총관리자의 계정에는 이메일이 새로 하나 와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특수문자를 제거해 준뒤 이를 번역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보안총관리자에게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문자만 따로 뽑았을 시엔 무언가 암호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유저들은 현재이 특수문자열을 해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정에만 존재하는 어드민으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루메리코의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콘솔창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헬프를 입력하면 여러가지 설명이 뜨는데 이 메뉴에 있는 오버라이드 명령어를 입력하면 차례대로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일단 좋아하는 영화는 헐리우드 맵에서 찾을 수 있었던 영화 제목인 some like it 보시고 좋아하는 과자는 이메일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것이며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는 콘솔창에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나오는 openanything 1.1.0까지 입력하면 ok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명령어들이 언락되는데요 여기서 ls 를 쳐보면 다음과 같은 명령문들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에 있는 m&t n 플레이로드에 맞는 명령어인 access 플레이로드를 입력하면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블리자드의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코드의 정답은 예전에 아무도 풀지 못하였던 트레이서의 잔상에 나왔었던 코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액티베이션 코드를 입력하면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코드에 있는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한 유저가 코드를 뜯어보는 결과 이 플레이로드를 할 때마다 루메리코의 원자력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고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스크립트를 돌리면서 과부하에 박차를 가했죠. 결국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그래프가 100%에 달하자 루메리코의 홈페이지에는 솜브라가 러시아어로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이것이 힌트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바로 소스코드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라는 주성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역시 홈페이지 주소에 넣어보면 볼스카의 인더스트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는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 볼스카의 인더스트리의 홈페이지가 등장함에 따라서 한달 전에 어느 유저에 의해 발견되었던 볼스카의 맵의 솜브라 프로토콜 사진이 재확인되었으며 현재 본 서버에 들어가보면 해킹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로스무에르토스의 스프레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메일이 도착하였는데요. 바로 정크랩과 로드오그가 혼란을 틈타 도라도의 은행을 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은 저번에 유출되었었던 스크랜샷에서 알수 있듯이 손브라는 과거의 로스무에르토스와 함께 일하였고 현재는 탈론과 손을 잡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건의 시점은 과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번의 솜브라 사진이 유출되었는데요 일전에 공개되었던 었솜브라 3D 사진과 매우 흡사하며 사진에 붙어있는 사인은 현재 오버워치의 콘셉트아트를 맡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솜브라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진 속에는 솜브라가 볼스카야의 거대 옴닉들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솜브라가 등장하게 된다면 옴닉들을 조종하는 소환사 같은 역할일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솜브라는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기대되는군요. 자, 여기까지 솜브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흥미롭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